은 양력으로 6월 10일 음력으로는 이제 5월 초하루입니다. 5월 초하루 기축일 입니다 요일은 벌써 목요일이네요. 이0일집 앞에 그 상수도 공사한다고. 아 저거 그냥 막 상수도 그 배관 옛날에 묻혔던 거. 그, 공사하는거 뜯어내고, 지랄, 임도 뜯어내고, 아유. 어제는, 이게, 날, 날은 더워 죽었는데, 어떻게, 답이 없더라. 창문 닫고, 지랄, 아우, 그래서 시끄러운 게 창문, 다 뜯어 수용 없더라고요그국 어제는 이제, 피신을 간다고, 피신을 간 게, 아, 천하화 들렸다가, 공조 마곡사. 마곡사 한 십, 년만 안에 간거 같아. 마곡사까지 들려서, 인사하고, 그 마법사 정신먹고 그러고 나왔습니자 오늘은 이천일이그 운명과 팔자 운명과 팔자 어,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태생 태생은 어쩌지 못한다 하는 고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만 어,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이천일이늘 얘기합니다만 어, 운명과 팔자 운명과 팔자 운명은? 운명은 못 바꾼다. 운명은 못 바꿔요. 팔자? 팔자는 좀 바꿀 수가 있다. 팔자. 운명은 못 바꾸되 팔자는 좀 바꿀 수가 있다.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 얘기를 오래전 이 영상, 이 천일이 쓴, 올린 영상을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. 운명은 뭐냐면 내가 그 집안, 만약에 김이박 어느 집안에 그 씨, 엄마 아버지의 씨를 받고 몸을 받아서, 그러니까 뼈와 살을 받아서 태어난 거, 몇 대손 누구 누구, 첫째 둘째 둘째 어디,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. 팔자, 팔자라고 하면 사주 팔자, 사주, 팔자라고 하면은. 태어난 연월일시 요거를 갖다가 사주팔자라고 그래요.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? 애기들 그 좋은 날 좋은 날 잡는다고 뭐 퇴길 해가지고 퇴길 퇴근, 날짜를 잡아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지양 저렇게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해요. 그죠? 그렇게 해. 그러다 보니 그 옛날에는 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은 의학 의학술이에요. 의술이 발달한으로 인해 가지고 팔자를 바꾸는 시 식이 와버렸어요. 팔자. 응? 그래서 천일이 얘기하는 거는 팔자. 그럼 바꿀 수가 있다. 그 얘기를 표현해 준 거예요. 운요? 엄마 아빠 오 바꾸잖아.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 바꿀 수 있어요? 꼭 바꾸잖아. 오 바꾸는 거예요. 피. 내 몸에 흐르는 피. 유전인자. 이 세포 이거 바꿔요 그걸 못 바꾼다고 그거 못 바꿔요 그래서 천기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그거는 운명은 운명은 못 바꾸지만 팔자 팔자는 내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죠 그죠 옷을 갈아입고 바꿔 입고 다시 말해서 그게 바꿀 수 있는. 그걸 얘기를 해 줬어요. 자 오늘은 태생. 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게요. 태생. 해초에 태생과 태생과 운명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. 태생. 태생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. 그러니까 운명. 운명과 운명과 태생이 같은 의미인데.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,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빠를까 천일이 분기를 하다 보니 적절한 적절한 비유 방법이 생각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, 여러분들 우리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응? 빵빵빵 자동차 자동차가 다 전차만별이죠 바로 그거예요. 자동차가 공장에서 생산을 생산할 때 아예 그랜저, 아반떼, 모닝, 1톤 트럭, 대형 버스, 대형 <웃음> 덤프 트럭 이렇게 생산이 돼요.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그와 같아요. 그와 같아요. 애초에 공장에서 공장에서 생산 조립 출고를 할때그 차는 그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모닝, 아반떼, 그랜저, 에코스,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딱그 용도가 출고될 때그 오토봇도 아니고 자동 변신 이것도 아니,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 자유자재로 그 오토봇, 노봇 그 집단 그 영화 있죠. 거기 보면은 막 지가 마음먹으면 조그만한 기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대형 트럭까지 막 자유자재로 바뀌고 변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건 높은 얘기고 그건 너은 얘기에요. 우리, 우리 인간의 운명과 태생은 그와 같아요. 공장에서 출고될 때 그랜저로 출고되느냐 아반떼로 출고되느냐 트럭으로 출고가 되느냐. 그것도 똑같아. 단 여기서 뭐가 있느냐. 그랜저로 출고가 됐는데 그랜저 중에도 뭐가 있어요. 옵션이 붙잖아. 옵션이 붙어요프로비냐프로비냐 프로비냐? 아니면 깡통이냐. 깡통은 아무것도 없는 걸 깡통이라고 그래요. 응? 애초에 생산돼 있대. 그러면 출고대 나왔어. 나와서 우리가 따로 옵션을 다루려고 하면은 어, 출, 어, 공장에서 출고될 때보다 뭐예요 비용이 더 들어요? 더더 들어요 비용이 출고될 때 만약에 에어컨을 안 달았어 이 정도는 다르 예를 들면 에어컨을 안 달았어요 그럼 나와서 에어컨을 달으려면 어떻게 출고될 때 만약에 100만원만 추가하면은 에어컨을 달아온면있었는데 바깥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 에어컨을 달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200만원이 들어가요 다불로들어 가요. 그 장착 비용이. 후된말로싸제싸제로 장착할 때. 자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해줬어요. 자 보세요. 사람들은 저마다 저마다 생산. 자기 엄마 뱃속에서 생산이 되어 나올 때 생산이 되어 나올 때 이미 자기의 운명 운명을 정해졌어요. 다시 말해서 내 운명이 그랜저인지, 아반떼인지, 일동 트럭인지, 대형 버스인지, 그게 정해져 있어요. 그거. 근데, 태어났을 당시에, 우리는 차, 자동차 같으면, 어, 저거, 아반떼, 그랜저, 뭐, 문인 딱 표시가 나지만, 애기들 스스로는 잘 모르잖아요. 그죠? 모르는데, 우리 옛날 학생 뭐라고 했어요? 싹수 있는 것은 떡잎, 떡잎부터 한다 하는 얘기예요 떡잎이 뭐예요 생산됐을 때 바로 땅에 싱거 이 지구상에 싱거졌을 때딱 봤을 때 떡잎부터 한다 그때부터 어른들은 딱 보면 아 쟤는 무슨까무슨까무슨까 무슨까? 다시 말해서 그 그랜저 아반떼 쏘나타 1톤 트럭 이게 다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금수저 은수저 맞아요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단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가 있냐 면 금수저, 은수저, 동수저 이건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, 은수저는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?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 금전만 가지고. 금전만. 아니에요. 그게 아니에요. 이거. 이거 다 달라요. 이거 살아생 살아가면서 아반떼다, 아반떼 만약에 소나타다, 뭐 그런지도 했을 때그 평가를 금전만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. 지식, 머리, 두뇌, IQ, 이 몸뚱아리, 육체, 몸뚱아리 태생이 좋으나요뭐 집안 에 시간 뭐 이다만큰 애들도 있는 반면에. 병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작은 아이들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랜저 그랜저를 예를 들자구요 그랜저를 예를 들을 때 외형 외형은 똑같은 그랜저급 인데 그랜저면서도 옵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응? 또 색깔에 따라 달라져요 색깔 다 달라요 그죠 그게 바로 뭐에요 각자 그분 태생이 태생이 그랜저급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 그랜저급이 동일하게 똑같이 검정색, 똑같이 하얀색 이러지는 않다는 거예요. 다 달라요. 색깔 다르지, 옵션 다르지, 다 달라요. 그게. 그러면 똑같은 똑같은 그랜저급이라 해도 어떤 아이는 이 돈을 버는 걸 잘해. 돈을 버는 게 그랜저급이에요.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. 공부를 잘하는 게 그랜저급 이에요 어떤 아이는 글을 잘써 그게 그랜저급 인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각자의 태생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운명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 그랜저 그랜저급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머리가 좀 명석해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그게 나름대로 그 능력이 그랜저급인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맨 뻘짓거리하고 놀기만 하고 쌈박질만 하고 이렇게 사람 산다고 쳤을 때그 그랜저급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것 같아요?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사고 나는 거예요. 사고 나서 어떻게? 폐차시키는 거지. 폐차돼. 패차는 뭐예요? 폐차패폐한거예요 죽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. 1톤 트럭. 1톤 트럭의 용도는 뭐예요? 화물. 화물을 실는 거잖아요. 그죠? 화물을 실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불법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만약에 사람을 태우고 막 돌아다닌다. 그럼 뭐예요? 불법이면서 단속 대상이고 벌금 맞겠죠. 그죠? 불법 용업이니까. 해서는 안되 일이니까. 바로 그런 게뭐 자기 자기 역할에서 내가 해야 될내 운명, 내 팔자에서 어긋난 일을 행했을 때 바로 제재를 받고 두드려 받는 거예요. 응? 네. 내가 그런 적금인지, 아반떼 금인지, 소나타 금인지, 화물인지, 그 자체가 태생이 그런지는 뭔지는 본인들 스스로 찾아보면 알아요. 응?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, 그리고 똑같은 그랜저급이라 하더라도 그랜저급에서도 내가 어떠한 것이 이돈 버는 돈 버는 재주가 그랜저급인지 베푸는 게 그랜저급인지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공장에서 출고될 때 아반떼면 아반떼 소나타 하면 소나타 일툭퉁 일트럭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듯이 우리 사람의 운명과 팔자, 그, 아니, 운명, 운명과 그 태생, 태생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나오는 거야. 이 천일이, 천일이가 고인이신 아버지가 아, 생긴 애들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. 세포트는 세포트를 낳고, 발바리는 발바리를 낳는다. 어되게 뭐 웃음 말 같죠? 생각 정말로 귀엽지 말이에요 세퍼트가 발발이 낳는 거 봤어요 발발이가 세퍼트 낳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그건 뭐,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원뿌리와 원정원 태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발발리인데 세파트가 나와요? 안 나온다고 발발이가 발발을를 낳더라도 그 발발이와 세파트가 세파트를 낳아서그 세파트와 그 동자 중그두 종자 중에도 그러면 발발이가 작으니까 내 지식이 작을 거 아니냐 머리가 안 좋을 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신 대신 종자는 달라요 종자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생 겉보기는 겉보기는 자 그랜저에서도 돈잘 버는 아이 그 어, 그랜저급 있고 아반떼에서도 돈잘 버는 능력을 가진 아반떼급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각자 내내 내 운명과 그 태생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. 아셨 죠？오늘 은왜 각자 운명 운명이라는 게 뭔가? 응? 운명 이라는 뭔가？운명 태 생이 뭔가？그거 응? 이해 되셨 죠？이해 안됐 어요？그럼 <웃음> 다음 에또 얘기 해 줄게요. 바로 태어날 때 그러니까, 우리가 그 자동차 생, 공장에서 생산될 때 그냥 뼈다만 확 내놓고 야 여기서 너 만들고 싶어 만들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라고 아예 딱 생산 딱, 딱 찍어 나와요 착착착착 ABC도 쫄라라 대신 거기에서 아까 말했어요 무슨 색? 흰색, 까만색, 빨간색, 노란색 무슨 색을 칠하지 그 용도 그랜저를 택시 용도로 쓸 건지 자영으로쓸 건지 전시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관찰용으로 쓸 건지 그거 다있잖아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.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차의 수명이 차의 수명이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 0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 몸뚱아리야. 몸뚱아리. 몸뚱아리 막 관리해봐요. 이게 오래 사라져요. 마이백스이안 사라지지. 안 사라져요. 그거랑 똑같아요. 자동차 막사봐요 관리 안 하고. 일찍 폐차하죠. 일찍 되져버립니다. 그렇지아시죠 자, 오늘은 이제 내내 이제 천일이 저번 두 번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 영상이 음향이 잘안 들어가서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또, 다른 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. 요거는 천일 생각에 음향이 좀잘 이렇게 괜찮게 들어갔지 않을까 싶어요. 5월 초하루입니다. 올월 5월 초하루 응. 잘들 보내시길 바라고 아, 이제 그 운명과 태생, 발자 이, 이 얘기는 늘늘 늘 해야 되는 얘기고늘 배워야 되고 늘 따라 따라다니는 얘기예요. 응? 이 얘기는 또 시간날 때또 마저 아, 이어서 하든지 다른 풀이로서 여러분들이랑 또 하고자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들 어요 날머리 피운다고 하대요, 참. 내가 응? 아, 오늘 밤부터 피운다고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.